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에어드롬 라이브에선 종종 찾아뵀었는데 블록 인포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더 다양한 소식 좋은 이슈들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거래소 토큰 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래소 토큰이란 바이낸스가 내세운 바이낸스 코인 후오비의 후오비 토큰 o k x 의 OKB 토큰 등 거래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바이낸스 코인과 호흡 토큰은 코인마켓캡 기준 각각 13.55달러, 1.53달러에 거래되며 시가총액 8위, 59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거래소 플랫폼 토큰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바로 거래소 자체의 신뢰도가 가장 큰 코인 상승 견인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글로벌 거래소라는 점에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돋보인다는 점과 CEO인 창펑자우에 대한 신뢰도가 굳건하다는 점에서 선점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바이낸스 코인은 트레이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거래 지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불할 경우 수수료의 50% 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으로 바이낸스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적게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씩은 꼭 보유해야 하는 필수 코인으로 아주 매력있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 자체의 희소성도 눈에 띕니다 바이낸스에서는 해당 코인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인 소각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는 매 분기별로 순수익의 20%를 시중에 유통되는 BNB 코인을 구매해서 소각을 하는데 이는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작년 12월 전체 코인의 하락장이 지속되었을 무렵에도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 하락폭이 비교적 적고 회복력도 탄탄했습니다. 거래소 토큰인 BNB가 여타 DF 프로젝트들의 토큰을 제치고 상위권에 위치한 배경은 실질적인 사용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에 바이낸스 토큰이 사용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덕분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토큰은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거래소 자체 토큰을 만드는 것은 세뇨리지 효과와 비슷한 이점이 있죠. 거래소가 자체 코인을 찍어내면 돈을 찍어내는 것과 비슷한 화폐 주조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체 토큰의 가치에 대한 영향력이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시세를 조종해서 이익을 얻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보상이나 대가를 믿기로 사용자를 유인해 생태계를 악용할 가능성도 돋보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을 비롯한 거래소 토큰, 어떻게 성장할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또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